아, 한백상과 주목. 태백상 눈꽃 트리킹을 위해서 일사비꽃에 지금 왔습니다. 대표 겨울 차량기답게 예, 많은 등산객들이 오늘 좀 오셨습니다. 초입부터 유일사 쉼터까지는 인도같은 길을 예, 슬렁슬렁 올라가는 다소 지루한 길이지만 쉼터 이후부터는 등산 한맛이 나는 길이 좀 나타납니다. 아, 낙엽성들이 정말 아주 멋지게 지금 서있습니다. 배을 예, 조심해라답니다. 이제 벨이 자주 출몰한다는데 겨울에는 나오지 않죠 의외로 죽을 일이 있습니까? 지금 나왔다가 <웃음> 강원도는 그래도 눈이 있네요 에이. 에이, 아주 보기 힘든거예요 너무 하얀 아주 좋습니다 아, 얼마만에 보는가 모르겠네요 눈도 아, 눈도 좀 있고 그러니까 눈꽃트릭킹온 기분이 좀 납니다 에이. 와,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오랜만에 눈 밤눈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어떡하나 아주 좋습니다. 눈이 하얗게 눈꽃이 내려서 사람들은 옷이 다인 색깔입니다. <웃음>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 바이오 허구스 분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들도 벗으시고, 아이젠도 에이, 사시고, 그래서 조금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옷을 좀 정리 좀 했습니다. 아이 오르막길이고 아무리 추워도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낙엽성도 있고요, 눈도내 있고 올해 들어서 눈도 보고 정말 좋은 좋은 하루입니다. 길일이요, 길일. 기릴. 아이젠을 아이젠이, 아이젠이 잘 차야 돼요. 아이젠이 앞뒤가 있습니다. 얼굴 이쁜 사람을 이렇게 다 해줘요. 반가워요. 이쪽이 이제부터 계단이 시장을 합니다 이쪽에서 물색이달라지는 모양입니다 빌채유심도에서 유일사라고 생각했어요 아 거짓말이 됐어요? 이제부터 좀 산에 오른가, 올라가는 것 같네요 이까 그러니까 산에 올라오니까 눈에 있는데서 따뜨려져요 이유가 해와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길 yeah. 수 있다는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호구하면 네. 너무 좋습니다 파이팅 아, 아주 상쾌히 좋네요 오늘 한백정도 다시 한번 봐주고요 자, 아, 산에서 산대 표준마 산에서 산대 표준마 다 왔어 자기는 가본데 남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초콜릿 다시 먹고 가시는 것도 에너지도 보충이 되고 아주 좋아요 이쪽이 눈이 좀 별로 없으니까요 개단이라는 것을 좀 알겠네요 옛날에 눈이 많아가지고 전혀 몰랐었는데 여 제대로 정화이 되는 여기 쪽에서는 <목소리>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의 주목은 천연 기념물 제 244호로요. 한국, 중국, 경북, 일본 등이 원산지며 우리나라에서는 소백산,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 등 높은 산악지대나 추운 지방에서 주로 자란다고 합니다. 주목이란 이름은 나무의 껍질이 붉은색을 띠고 목재도 붉은색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살아서 천년. 그래서천 년이란 말이 있을, 정, 있을 정도로 나이가 오래가고 목재가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목재> 백두대간 서위는 능선들이 구비구비 흐르는 모습을 구비가 잠시 한번 쉬었다 아시죠? <목재> 아, 한백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에, 사진 찍는 분들또 너무너무 멋집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한번 보십시오. 태백산의 매손 바람에 만들어진 독특한 모습이 좋기는 하지만요, 이 산에 가장 아름다움을 보이는 것이 주목이기도 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자연이라는 것이 정말. 에저타백트저전과 함께 들어선 주목들 있는 곳은 아주 태백산의 인기 포토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안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것다 아주 멋집니다. 사전차 천재단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 물을 쌓아봤던 대단입니다. 네, 이거 장군봉에서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줄을 서 쌓아봤네요. 장군봉에서 범 백도에 관는 능선들이 기가 막힙니다. 네, 범에는 철저히 반바했었고요. 이제 눈꽃이 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이제 매서운 바람이 막차게 부고 있습니다. 아 어, 드디어 태백산 천제단에 도착했습니다. 태백산 천제단 한백언입니다. 정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천제단에서 지금 태백산 네, 인정사 정신이 나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다음 단골 광장으로 하산을 합니다. 네. 아, 단골 하산길도 능선 넘어 보십시오. 내렸을 때는 스틱도 있어야 되고요. 아이젠도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해봐, 1470m에 유치한 망경사가 멀리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용정은 옛날부터 천재를 지낼 때 실수로 사용된 우리나라 백대 명소 중에 은뚱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태극사의 전기를 맡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망경사 해오도 진짜 반갑습니다 에이, 이제 뭐 내려가는 길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완전히 높은 산이지만 경사가 심하지 않아 부담없이 올라갈 수 있는 태백산입니다. 일출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겨울 눈꽃 트레킹 또한 최고인 태백산은 색다른 추억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꼭 겨울에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태백산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백두대 가려고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태백산을 지키고 있는 장군바이랍니다 태백산 <목소리> <하나, 둘, 셋. 목소리> <목소리> 어, 눈축제는 적설량이좀 타격이 줄어 변화를 깼다고 합니다. 눈조각 위에 얼음조각을 추가했고요. 단골광장에는 3.5m 높이 의 엘사와 프리의 정령 등 겨울왕국 눈조각이 문화광장에는 에펠탑, 다보탑 같은 민지어처얼조각이 설치되었습니다.